2019년 10월 6일 스타터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no.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이 집입니다 여기가 제보자.. 분의 집이고 여기 이 집에서 자꾸만 이쪽에서 뭐도팍을던기고뭔흙 같은 걸 뿌리고 하던지 바로 여 집이에요.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졸라게 무섭습니다, 여기. 진짜 기운 개쎄니다 여기서도 벌써 느껴져. 니야오마. 네, 누구세요? 누구? 누구십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일렉 사자 알았지? 장난치 마세요 빠꾸 안 하기로 했잖아 하따 하지 마라니까 빠꾸 안 하기로 했잖아 달랑달랑거리던 히... 포드리... <목소리도> 이전에 제가 이 코리가 뿌려놓은 포트입니다. 아시죠? 이 고리가 뿌려는 포트리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뭐야, 이거? 십자가가 왜 여기. 분명히 이 십자가 여러분들,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여기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십자가는 분명히 여기 없었습니다. 그 전에 찾으려고 많이. 와, 나 미쳤다, 진짜. 여러분들, 봤어요? 사진. 깜짝 사본 거?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이거 뭡니까? 내가 빛, 카메라를 빛을 대고 이게 가까이 앞에 대고 있는데도 사진을 끌어불고 올래 불어. 미치 이거 뭡니까 이거? 사진을 끌어불고 올래 불어. 와. 여러분들 저 죄송한데요 포다무 번 뿌리고 갈게요. 예? 잠깐만, 여러분, 포도 한 번만 뿌릴게요. 제발, 죄송합니다. 해봐! 해봐! 자신있으면 해봐! 뭐야? 어? 포탑. 오아. 오해. 오해. 오아. 오 들어오세요!! 뭐야.. 혼자..!! 안.. 어우씨가 까, 까! 까!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하지 마세요! 여기 뭐야? 여기 뭐지? 뭐 이런 곳이 있어?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여러분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 기다리고 있어.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지금? 그때 이 단지가 움직이고 이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 이게지? 원래 이것이 이렇게 돼 있었나? 단지는 원래 여기 있었어. 그 전에는 단지도 움직였었지. 사람들이 고 장난치는거 아닙니다 세상에.. 살다살다고 어리살고 보... 오케이 okay. 잘탄다! 잠만 거기 있죠 와, 기운 세다 미치겠다 진짜 기운 세다 제발 공격하지 마세요 제발 공격하지 마세요. 제가 물건을 만진 거에서 너무 기분 나빠지 하 마십시오. 저.. 얘기 안되겠습니까? 얘기 안하실거예요 예? 얘기 안하실겁니까? 예. 얘기 안하실거예요 하.. 미쳐버네 진짜..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좋은 말할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된다. 어? 말로, 해요. 말로, 말로, 말로 말로 말로 말로 말로 말로 말로 말로 하시죠. 누구십니까? 얘기 안 하실 거죠? 내면 안 되시고만이라, 어? 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은 여러분들.. 여기에 중국 분들이 머무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인건지 실제로 실제로 여기서 거주하셨던 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일수도 아직까지.. 아까 뭔 말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너무 작게 말하고 속삭이듯이 말해가지고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못 들었습니다 자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하나를 더 드리지요 잠깐만 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담배를 피든 안 피든 얘기가 안되면은 그냥 빠꾸 하겠습니다 여기는 얘기가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당분간 여기는 이제 킵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로 하시죠 저는 이제 할만큼 다 했습니다 얘기 안 하실겁니까? 얘기 안 하실거죠? 얘기 안 하실거죠? 얘기 안 하실거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 갈건데.. 맨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꼬지하고 장난만 치, 치는 당신 니치파로마! 네 오바드 발림 설정까지, 오늘 오늘 설정까지.